어 나도 S K t 가더 좋은 줄알았난더 좋아하는데. 그러니까 좋지. 돈이 없잖아. 얘가 이게, 이게 좋다고. 에스케이잖아 이거. 얘가 좋다고. 그래. <웃음> 아, 돈도 없는데 핸드폰 사달려서 사줬네. 내가 영상 편집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어, 편집자가 안 하면 안 괜찮은 거지. 너봐 오, 자자자자자자. 아, 아, 아, 아, 어이. <웃음> 자, <목소리> 어... 오! 뭐야, 이거? 뭐? 대박. 어... 아, 응. 이 제목이 뭐라고? SE2. <웃음> 어, SE2. 오, 완전 이쁘다. 오, 아이폰 SE2. 딸내미 하나 사줬어요. 오케대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 네, 저기, 지문 묻히지 말고 쓰세요. <목소리> 네, 잘 쓰고. 네, 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래, 시 <웃음>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 그래.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